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들은요, 좋아해 와 사랑해 를 정확히 구분해서 쓰거든요.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다르게 사용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의 좋아한다는 말은 어떤 물건을 좋아할 때든 좋아하는 친구를 말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은 부모님이나 여자에게 사용하는 말로 구분하고 있어요. 당연히 부모님께 사용하는 사랑해에는요 아가페적인 의미가 담겨있고요. 여자와의 사랑해에는요 에르츠적인 의미가 담겨있죠. 여기까지는 아주 무난하고 좋아요. 남자가 여자를 처음 사귀기 전에, 사귀기 시작할 무렵에는 요 좋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아직은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닥살스럽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는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호감 정도만 있는 사람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랑해 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귀고 난 이후부터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사랑해 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들은 사랑이라고 믿게 되는 어떤 순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사랑해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반해서 남자들은 요그 사랑해 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여자들은 사랑이라는 확신이 들때 은밀한 스킨십을 갖기 시작하는데 비해서 남자들은 은밀한 스킨십 이전까지 사랑해를 남발하다가 그 이후부터 사랑해를 자꾸 아끼거든요 은밀한 스킨십을 갖기 전까지는 남자는 알고 있어요 여자가 사랑해라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 은밀한 스킨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은밀한 스킨십 이후에는요 막상 남자에게는 현자타임이 오게 되거든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사랑해 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진심이었나? 나도 나를 잘 파악 못하는 그런 상태가 종종 올수 있다는 거죠 은밀한 스킨십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표를 두고 마구 달려왔던 남자는 자기 스스로 너무 내 감정을 확대시켰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 여자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게 됐을 때 자기 자신도 스스로의 감정을 잘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응 나도 너 많이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여자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때 남자가 말하는 응 이라는 말이나 나도 너 많이 좋아해 이 말은요.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해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은밀한 스킨십 이후에 또는 여자가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해 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건 너하고만 평생을 가겠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너하고 딱히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야. 다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건 아니니까 내가 지금 했던 이 말을 나중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던 사랑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았던 이런 남자들은요. 은밀한 스킨십이 좀 더디 진행되거나 한동안 시간을 두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밀한 스킨십 직후에 물어보시든 남자친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든 사랑이라는 말을 아끼고 있는 남자라면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는요. 이별을 한 후에 여자가 재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남자가 오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서 슬그머니 다가올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여전히 너를 좋아하고 있어. 이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여전히 너를 좋아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보니까 재회를 원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여전히 나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남자가 여자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면서 자기 방어를 또 확실히 할수 있는 묘책을 찾아낸 수수거든요. 예전엔 사랑을 했고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꼭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가 내 외로움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마구 흔들어서 너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얻어내고 싶어 이런 속마음이 남자에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런 남자는 요 나중에 다시 발뺌을 할 거거든요 발뺌을 하게 되면 재회를 원했던 여자는요, 나중에 이 발뺌한 남자에게 원망을 하게 되죠. 그때 남자는요, 난널 사랑한 적은 없어. 내가 널 좋아한다고 했지. 이런 방법으로 남자들이 여자에게 좋아해와 사랑해를 구분해서 잘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좋아해와 사랑해에 여자들이 참 많이 낚이게 돼요. 참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제일 무서운 놈들은요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서 그말 속에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고요 그 사랑해를 마구 남발하는 놈들이죠 자기가 생각해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여자가 사랑해라는 말을 원한 다음에 그러면 그냥 주지 뭐 이런 식으로 마구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사랑이 뭔지는 모르는 가장 불쌍한 놈들이기도 하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 남자는요 지금 정말 내 여자를 맹렬히 사랑하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남발하는 두 가지 경우로 볼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남자가 사랑해 라는 말을 해야 될 타이밍에 좋아해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기도 아직 자기 마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녀석이 여자에게 발뺌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라고 말했어도 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로 바꾸면 그만이거든요. 진짜 사랑은 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